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만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.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전해져 왔습니다.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을 느꼈습니다. 어제 당연했던 일상이 그리워지는 지금. 누구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이 시대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소서. 서로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게 하소서. 온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. 그 어떤 것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.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오늘을 다시 살아갑니다